오늘은 라이언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상단에 사비,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을 해주시고 두께는 조금 두꺼운 두께를 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똑같은 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이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은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더하기를 눌러서 확대를 해 주시고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당겨서 눈썹을 보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이기 때문에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글게 만들어주시고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도형 채우기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직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크기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눈썹이 만들어졌고, 눈동자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4원 도형 윤곽선 검정 도형 채우기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이제 코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곡선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 채우기는 반투명을 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에서 점 편집을 누르시고 흰색 점에 길이를 조정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면 한쪽만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는 0으로 수정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 <웃음> 투명도는 0으로 조정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검정, 윤곽선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두 개를 이용해서 코를 만들겠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원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Ctrl-Shift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클릭해서 도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형식의 도형병합에서 통합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두꺼운 두께로 바꿔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이 완성됐기 때문에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바퀴를 굴리면 축소가 되죠. 얼굴만 선택되도록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제 기모양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타원을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원을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갈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 두께는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기모양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키보드 방향키로 위치를 조금 옮겨 주겠습니다 이제 몸을 그려 줄 건데 몸은 조금 비슷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컨트롤 마우스 바퀴를 굴려서 조금 확대해 주시고 상체의 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 선이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제 팔의 윤곽선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 색을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시고 ESC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 부분만 만들어지죠. 검정색 두께는 두꺼운 두께로 변경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Shift 를 눌러야 위아래로 손이 흔들려도 정확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 채우기는 갈색을 해주시고 배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육각선 없음을 해주시고 이제 투명도를 50%로 변경하겠습니다. 50 엔터 그러면 선 모양이 보이죠? 상단에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시작한 점을 다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원을 선택하시고, 키보드 시프트를 누른 채로, 파란색 도형을 선택합니다. shape 형식에서, 도형 병합, 빼기를 해주시면, 흰색 도형에서, 파란색 도형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투명도 50%를 0%로 수정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Ctrl 마우스 바퀴를 굴려서 라이언과 비슷한가요? 라이언 이름을 한번 옆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해주시고 그림 형식에서 자르기 라이언만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라이언을 그려봤습니다.